안녕하세요. 패션의 패. 또라이에또? 패또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름 자라 하울 영상을 찍고 싶어서 자라 매장을 갔어요. 근데 매장 디스플레이가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엄청 많은 종류의 옷들이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이 옷들의 정렬은 곧 있으면 세일을 하겠다는 뜻이라서 오늘 구매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침 또 그날이 화요일이었고 자라 세일은 목요일에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작하겠구나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마침 목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잔뜩 구매를 해왔어요 지금부터 자라 세일하우를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퍼프 소매가 특징인 이 블레이저예요 이 제품의 원래 가격은 129,000원인데 무려 59,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블레이저가 59,000원이라니 이거는 바로 사야 돼요 이 자켓은 두 가지 타입으로 입을 수 있어요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자켓으로 입어도 되고 근데 원피스로 입기에는 조금 많이 짧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가벼운 탑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렇게 다 잠그고 하의는 짧은 팬츠나 스커트를 입고 롱으로 된 무릎까지 올라오는 싹스 부츠를 신고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와이드 슬랙스나 스키니 같은 걸 입고 앵클 부츠 같은 거를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실루엣은 어깨 깡이 들어간 역삼각형 몸매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퍼프 모양이라서 좀더 그런 실루엣이 나오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살짝 여기 실밥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는 정리하고 입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뒤에 트임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이거 뜯진 않았는데 이거는 가위로 뜯어야 될것 같아요 앞에 카라의 크기는 되게 크면서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추가 양쪽에 두개 이렇게 해서 총네개 더블 자켓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양사이 이드에는 주머니도 달려있고요 이 블레이저는 가을에 결혼식에 가거나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갈때 입기 좋은 그런 포멀한 블레이저예요 다음 아이템은 레더로 된 크롭 자켓이에요 이 자켓도 소매가 퍼프인 게 특징이에요 79,000원인데 39,000원에 구매했어요 되게 캐주얼해가지고 원피스, 스커트, 팬츠 뭐 아무 때나 막 걸쳐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 자켓 봤을 때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되게 얇았어요 색깔은 크리스마스 색깔 앞에는 이런 지퍼가 들어가 있고 똑딱이도 들어가 있어요 안감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안감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속았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양쪽에 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레더 자켓도 색감도 그렇고 두께도 약간 더울 수 있어서 가을에 입기 좋은 레더 자켓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파스텔톤의 체크가 특징인 요 스커트예요 가격은 원래 79,000원인데 59,0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좀 눈여겨보던 스커트인데 마침 가니까 이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어봤죠 사이즈는 Xs랑 s m 스몰을둘다 입어봤는데 제가 엉덩이랑 하체가 좀 있는 편이라서 Xs을 입으면 허리는 맞는데 엉덩이가 너무 찡겨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S를 구매했고 요건 입을 때마다 허리를 조금 묶어가지고 입으려 실내 좀 라인이 많이 드러나서 안에 속옷을 입을 때좀 신경 써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두께감은 조금 있긴 한데 색깔이 좀 밝은 색이라서 지금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허리에는 이렇게 벨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퍼는 이렇게 옆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고 치마가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안감은 없어요. 요 스커트는 좀 체크 패턴이 포인트라서 요거를 포인트로 두고 나머지는 좀 심플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뭐 위에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으면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걸 입으면 좀더 포멀한 에어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으면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요거 입고 위에 셔츠를 입고 결혼식을 가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핀턱이 들어간 배기팬츠예요 79,000원인데 39,0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팬츠랑 스커트, 자켓 막 이런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쇼핑을 할때 거의 다 같은 아이템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바지가 한개더 나와요. 이 팬츠의 실루엣은 똥싼 바지 엉덩이는 좀 펑퍼짐하면서 발목으로 갈수록 쫙 줄어드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지 또한 청바지라서 어디에나 다 매치해도 예쁜 그런 데일리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쪽에 보시면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게 되어 있고 마구마구 좀 뜯겨 있어요. 빈티지한 느낌? 앞쪽에는 핀턱이 이렇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밑단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 팬츠를 입을 때 이렇게 한 번, 두번 정도 접어서 입어요.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완전 와이드한 백바지예요. 79,000원인데, 이것도 39,000원에 구매했어요. 자라에서 팬츠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거의 다 기장감이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발목을 덮는 기장감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엄청 길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덮는 거를 넘어서서 질질 끌리더라고요 제가 이 바지를 입으면 10cm 정도 잘라야 돼서 키가 170이신 분들도 맞을 것 같아요 실루엣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진는 듯하면서 쫙 퍼지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지도 앞에 핀턱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 바지에서 향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환불한 바지인가봐요. 이 바지는 하이웨이스트로 되어 있어서 크롭으로 된 상의를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 위에도 완전 박시한 티셔츠를 입고 밑에도 이 바지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매한 아이템은 철링이 많이 들어간 귀여운 비스티에요 29,000원인데 19,000원에 구매했어요 차라리 가보니까 15,000원짜리 비스티애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를 입었을 때는 완전 타이트하게 쫙 잡아주고 기장감은 크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흰색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비스티에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이너로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블레이저 입을 때 안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셔츠 같은데 안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끈은 탄성이 있어가지고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입었을 때는 끈이 너무 길어서 여기를 살짝 묶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앞에 가슴 라인에는 이런 밴딩과 함께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뒤에도 그래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저같이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옷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라 옷에 보면 은 이런 게꼭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자수가 포인트가 되는 에코백이에요. 59,000원인데 39,000원에 구매했니다 이 가방은 보자마자 지금 들기에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깨 끈은 커튼에 달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끈으로 되어 있고 링도 커튼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링이 있어요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쫙 쪼아져서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원래는 이 모양 자수는 이렇게 사이드에 박혀있고 중간에는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소재는 린넨으로 되어있고 사이즈는 작은 편이에요 수납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름에 놀러갈 때 들기도 딱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계절에 옷이 시원하게 입고 이거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라 여름 세일 하울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얼른 자라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기 전에 알아야 할 팁들이 있어요 자라는 세일을 한번할 때마다 엄청 파격적으로 해요 그거는 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가격이 다운돼요 맨 처음에 목요일에 세일할 때 다운됐던 가격보다 더 다운되고 또 목요일이 되면 더 다운되고 더 다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블레이저 같은 게 15,000원 이렇게 주면 살수 있고 티셔츠는 뭐 9,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주고 살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아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예쁘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쁘다는 거니까 매장에 가서 쇼핑할 때 팁을 드리자면 셀 기간에 매장을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피팅룸도 줄이 되게 길고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 옷을 최대한 많이 입어봐야 되는데 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 0벌이니 그래서 최대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10벌 다 채워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는 게 조금 이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원하는 상품 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